오늘, 세계의 역대급 반전이 시작된다. 바로, 선맬의, 선, 선맬 지난번에 한번 했죠? 한번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말해주신, 코드롤이랑 형왜안 썼어? 자, 오늘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오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선맬의 증폭 딜에, 코드롤의 인내 버프까지 받아가지고, 어, 한번 찍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뭐, 대충 오늘, 이런 장면을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 선맬 이제 버프가 11개. 어? 11개. 어, 아, 이런 거 보고 싶은 거 맞지? 11개에 삼성이 떴다. 어? 너무 놀라지들마 여러분. 지릴 수 있어요? 자크 쏘다 빡카우 200만! 200만! 이것이 바 선배리야! 뭐고, 이제 방금 72만은 뭔데? 어 상대 디버프도 없었는데 72만 터졌어요? 자, 맞아도, 막 치보세요, 한번. 로메라, 치봐봐!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이런 느낌이랄까? 자, 아, 버프 11개 상태에서, 아, 이거 너무 셀것 같은데, 잠깐만, 조금, 요거 신비현에게한번 보고, 이거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실험, 진선준 실험이구요. 우와, 뭐! 야, 신비현에게 일성이가 오시... 이렇게 다 죽이면 어떡해? 십자이 데미지를 못 보잖아, 이러면, 막마깡그당 되... 야,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야, 한 300만 뛰었겠는데. 자, 뭐, 이렇게 볼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시그루드랑 신부, 브린을 가져갔던 이유는 첫 턴에 바로 퍼프를 받기 위함이고, 지금 코드로리랑 같이 가면 첫 턴에는 바로 퍼프를 못 받아요. 그죠? 첫 턴에 바로 받지는 못하지만, 그 다음 턴에 좀 심, 쉬... 어, 엄마 나 잠깐만요. 어해머 같은 거맞나요 봐봐 첫 턴에 조지 써야 된다니까. 그래서 영가 그때 거드를 안 썼던 거야. 첫 턴에 버프를 받지 못하잖아. 근데 여기 신부가 들어있으면 다 바로 버프 세개 받는다. 잘못하면 이제 해머리 해머루나가 공부를 걸어오면. 우리 지옥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고인 특집처럼 될수 있다 자 그러나 아직 고인 특집이라고 말하기에는 현역이라고 생각되는 선멜입니다 오늘은 아주 아슬아슬한 출타기를 하고 있는 고인인가 우와, 현역인가 출타기를 아주 살벌하게 하고 있는 캐릭터죠 선멜 자 썸멜도 한대 맞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썸멜 인내율 하나 들어가고요. 자 봐봐봐 이제 버프가 그러면 총 일곱 개. 아 우리 착한 AI가 일곱 개를 쌓아줬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당선한테 치고요. 자 심지어 상대들의 인내율도 올라갔기 때문에 신 배은혜기 파일 터질 거고 요거 터질 거고 한번 가볼까? 자 어떻게 되나? 팍1 9만 원천. 1 9만 원천 이 정도고 이게 실전이라는 거신 배은혜기 29만. 어? 29만? 팍팍 30만. 자, 어때? 이 정도면, 선맬, 어떻습니까? 자, 고인이야, 현역이야. 댓글 투표 갑시다. 자, 일단은 말이죠. 우리 지금 코인드롤한테 근타르도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징글징글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어, 도발 한번 해주고, 후드를 치고요. 자, 버프 들어갔지? 있네요. 신, 대현애대현기 와, 두 명한테 26만 나온다고? 야, 진짜 선맬이 조건만 갖춰지면 신 배어내기가 안맬의 그 전체 관통기 빵치게 세고, 안맬의 <웃음> 증폭기 빵치게 세네? 자, 라바나, 일단 신 배어내기 하나 가볍게 하나 맞아주고, 신베어내기. 7만. 어, 3명 있으면 2 0 빡! 17만. 자, 요정도로 오늘 선맬 출발 좋습니다. 아, 여러분, 선맬댁 한번더 해달라고 한 댓글, 어,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번에도 해머이 있네. 기가 막히네 해머들이 진짜. 왜 그러세요 해머로나? 자 일단 전체 치면서 전체한테 인내 버프 하나 주보고, 그리고 우리는 감수 디버프도 주보고, 아, 병 주고 약 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토대로 버프 세개를 받아오고, 그렇지? 하여튼 어, 그런 거. 자 이성 이상 견제 당하고 있고요. 드론한테 근타로 들어있어요. 이게 마치 흡사, 지금, 어, 페이엔처럼, 페이엔처럼 근타로 들어있는 무지막지한. 버프 다섯 개밖에 안 되네. 이번엔 조금 짜다, 그지? 아, 요 정도로는 사실, 아, 살상이 시작되진 않을 텐데. 그래서 말이죠. 아, 예! 야, 아! 야, 야! 잠깐만! 야, 야, 이봐. 이성 이상 지금 못쓰지? 석화시키고 한턴 넘기게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우와! 오고 <목소리> 이거! 아, 죽일 뻔 했는데? 너 밖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버프 다섯 개인데도 미쳤네. 야, 이거 암말빰 치는 거 아니냐고, 진짜. 이거 이 정도면. 어, 아, 잠깐만. 자, 분위기가. 자, 요건 해머노라가 나쁜 거예요. 원래. 네. <웃음> 야, 저. 회복, 대단히들 하셨네. 공부는 들어왔지만, 어, 석화는 쓸수 있다. 지금 막자, 막자, 어, 막자. 디버프도 예쁘게 쌓여있고 아, 해가지고 석화시키고 싶진 좀... 않은데, 할수 없다, 야. 일단 막으면서. 저, 저 누나를 진정시켜야 우리가 그 다음에 뭐, 다크소드를 칠거 아니야. 야, 끝났다. 야, 선는이 정도일 때 신배연에게 두장 쓰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야, 골라봐봐. 뭐 쓸까? 다크소드 찍는 거 보고 싶어? 신배연에게 보고 싶어? 뭘 쓰든 다, 다 뒤질 것 같은데, 뭐, 뭐 쓸거 뭐... 아 이게 뭐가 맛있는지 참 되게 치킨이냐 스테이크냐 뭐 이런 지금 선택 기록이 놓인 것 같은데 야선배 버프 보이나? 야 이게 실전에서도 가능하네? 아 이거 누구 어떻게 때릴까? 일단 요거 딜 한번 보고요 아, 한번 보고 신변어내두번 해봐봐 아 한번 보자 다크서다 박스 5 0만 이게 실전에서 나올 수 있는 딜이야 쉿페어리기3 신... 3데야 방금 쟤왜 중이야? 야 암멜아 맞짱 가볼래? <웃음> 야 암멜아 야선멜이 정도면 고인이라고 못 부르겠는데? 자 갑니다 지어팍스 암멜아 이 정도 치나? 아, 근데 신비한애기가 들어갈 때는 진짜 암멜 전체 관통기 뺨치는데 자, 이번에는 다크서드 보지 말고 50만 봤으니까, 어? 우리 아까 실험에서 200만도 봤지? 200만도 봤으니까 이거 그만 보고 신비한애기두 장으로 애들 다 털어보는 그런 것도 한번 조용좀 해보고 싶은데? 자, 이번에도 찐대이예요 아 강탈 함당기고 이성도발 갑니다. 이성도발, 두턴 동안 도발이죠. 자, 이번에는 해머리 아니라 꼬머리다. 이 차이가 있고, 헤비메탈을 쫙! 자, 일마가 페이엔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페이엔은 1성 봉 돌리기도 두턴 동안 또 발인데, 절마는 2성이 돼야 두 턴입니다. 1성일 때는 탄턴이라는 거, 이 부분에서 페이엔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아, 절마가 2성 우리 신변의 기를 묶어 붙네. 자, 그러나 근타로 드리다 보니까 탄탄해요. 지금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야, 얘 죽여버리자. 자꾸 2성 견제하거든. 빡! 칩 보면 끝이야. 어, 내가 보기 끝난 것 같은데? 잠깐, 잠깐, 잠깐만. 어, 확실하게 하자. 우리 확실하게. 깡탈 한번 당기고 자 다크소드 갑니다 선배를 내가 아직까지 완전히 믿지를 못하는 걸아 완전히 믿기는 좀 그렇네 치명이 안 터지니까 약한데 우와 뭐가 이거 야 갑자기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시그 시그루드가 형 나는 잊은 거 아니지 웃어서 울어 치가지고 어, 웃어서 울어 치가지고 어쨌든 이제 이성 이상 견제 안 당한다 아 이거 렉따 당했구나 자좀더 치주세요 예, 우리 선더불좀집해주세요 뜨끈뜨끈하게 집해주세요 어? 쥐보세요! 우리 인데... 아 죽네요. <웃음> 잠깐만 그냥 어, 예, 큰일 났다. 야저 누나는 브레이크 개선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도 죽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죽여드려야죠. 샷! 세어내기 31만 8천 샷! 팍! 15만 샷! 팍! 와야 저건 뭐가 어디 큰타로 들어있나? 무서운 분들이 많아. 여기저기 괴물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웃음> 우리 섬멜이 이정도 버프로도 설상을 못한다고? 어? 와 큰일 났다 미안하다 진짜 얘들아 잠깐만 아, 섬멜 한번 살려줘 봐 오케이 okay, 섬 버프 들어왔고요 야폐잘 떼야 된다 폐잘 떼야 된다 아개삽 됐다 아이 폐가 이게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인데 아 쉿. 배링해 안 된다 5만 5천 원이 거시 됐다 야 이게 역시 선멜이안 배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장면인가 안돼 로페라. 아야 방금 솔직히 야 라반 패가 잘 떠서 그런 거다. 라반은 미친 짓을 괜히 쥐가 패가 잘 떠가지고 말이야. 어? 니왜 끼었어, 임마? 어. 자, 이것이 바로 그 구스에 다큰 그림을 드렸어요. 올바른 리뷰를 하기 위함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또 이거 보고 너무 뽕맛이들어가지고야 암멜 버리고 선멸 키워 이러면 안 되잖아. 그냥 형을 통해서 눈으로만 봐라, 알겠지? 자, 암멜이랑 만났습니다. 와 이득 무섭대. 이거 암멜한테 버프 올리고지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러나 우리가 허용하지 않겠다 하려고 했는데 나이덱득이 이 지금 첫턴에 세진 않아가지고 야 이거 잠깐만요. 이렇게 가긴 갈 거거든. 근데 암멜한테 버프 올리고. 들어올텐데 자 우리 드론이 견딜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번에는 자 여러분 안멜이 날뛭니다 안멜 <웃음> 옵니다 야집가 하나 오고, 어, 한번 오고. 자, 아! 한번 오고 이제 안멜 옵니다 아안 오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오네 우와 암멜 버프 야, 잠깐만 오늘 뭐 버프 게스트 개기하나자 이거는 지금 신배내기 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쏙! 17600자 잡습니다 이거 야 안메라 팝야 안메라 어디 갔노 버프많은암메라뭐 네가 무적인 줄 알았어 와요 야, 갑자기 오늘, 시그루드가 오늘, 주인공 자리 좀 탐낸다? 야, 코드로라, 너도 주인공 자리 탐내면 어떡해, 임마. 어, 자석 봐라, 지폐가 이게, 이거 뭐, 다음 컨텐츠 예고각이네. 다음 고인 특집, 투사화 덱, 뭐 이런 거가. 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지. 신 배어내기 한번 치고요. 자, 석화까지. 신 배어내기! 32만. 자, 석화까지 해가지고, 사에기 못쓰게 만들고, 자, 선멜 지금 버프 1 0개예요 지금 부들부들. 선멜 패 좀. 야, 얘들아. 너가 오늘 주인공 형이, 선멜 형이 주인공인데, 너가 지금 코드롤이, 자식, 지, 지도 오늘 100렙 찍었다고. 오늘. 제가 사실 오늘 이 컨텐츠를 위해서 코드롤 100렙 찍었거든. 지도 오늘 한번 못뭐 찍고 싶은가 봐. 아유, 자식. 한번 해줘야 되겠네? 야, 신배 내기 각까 뭐, 뭐, 오늘 뭐, 부패 왔나? 뭐, 뭐, 맛있는 거 뭐, 뭐, 좀 먹을래? 야, 코드로라, 니 마지막 있어. 뭐마 어디서 형이 오늘 날뛰겠다는데. 자, 일단 첫 번째 거, 가볍게 하나, 일성돈 40만이고, 자, 이성, 샷! 폐영! 6 3 9 0 0 됐나? 야, 코드로라, 코드로 되게 섭섭하겠다. 야, 니 마지막 거 해, 한번 해라. 어, 해, 해. 막, 오, 이런. 억지도 그래도 한 60만 나왔겠는데 세명이었으면 근데 코드로 필살기만큼이 나쁜데 신비한 얘기가? 와 오늘 충분히 예없이 봤지? 이정도면 이제 선물 보내줘도 되겠나요? <웃음> 저 댓글로 이제 뭐더 해달라 하지마라 선물 어. 아니 저 부분에서는 파열 두배 터지면서 저 부분에서는 안멜의 전체기보다는 센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도 댓글 한번 뜯어 봐봐 안멜이 저 이압박해서 이성자를 쳤다 치다 이게 60만 60만 넘는 경우가 있었나? 전체기는 선멜이 더센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일단 첫턴 가볍게 가보고요. 자. 좋아요 아 그렇지 한 번쯤 우리 페이엔 만나봐야지 페이엔이 얼마나 무섭냐 말이야 근데 어, 석화있다 페이엔아 네 무적은 아니다 자 페이엔 봉 돌리겠지 그래 봉 돌리고 자 우리 회불 아 회불 좀뼈 아프네요 자, 버프 여섯 개, 여섯 개 상태에서 어? 아, 이거 잡을 수 있을까? 잠깐만, 야, 끈탈 어 차를 없구나.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자. 야, 석하고 먹어. 사, 말이야. 쉣. 페어르기스. 어이, 어이, 미안 어이, 다이어못 어이, 다 방금 뭘 치가지고 잡아뜨려가지고 이 오안 죽네. 아이거 역속이기도 하고, 페이엔은 페이엔이다. 아야또 선멸패가 없어. 나 진짜 이자때 지금 너아우을 넣어. 진짜 오늘 자꾸 주인공 하려고 할래. 어? 고어드 퇴근하네. 어 퇴근하고. 자 잘됐다. 다 형이 노리던 거야. 드롤 퇴근하면서, 선멸패 들어 와 선멸패 제발 진짜 한번 좀 붙어라.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쳐쳐각 제발 부탁합니다. 아이씨. 야 이거 우리 진다 니네 때문에 임마 신베어내기 작게 떴으면 이기잖아 이거 졌네 이거 야 암메리카드 막을 수 있겠냐? 이재선이다신대연내기하고자 다이앤 따고요 촥. 오케이 자 삼성 시구대네니 주인공 한번 해라 촥. 슥! 슥! 팍! 오케이 됐나? 297,000. 주인공은 못되겠다, 지금, 왜 소리가 안 나? 이게, 자, 에이씨. 야, 주인공은 못되는데, 그래도 위기 하나는 막아냈다. 오케이. 어, 필각 당하고요. 자, 근데 점마점막코도 됐나? 세거든? 치바라 한번 치봐봐위 어, 한번 보자. 한 번. 아, 아, 야. 어, 야, 됐었다됐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안할 건 없고, 현실이다. 어.